여러분, 드디어 홍원니 t v 3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. 홍언니TV 시작한 지가 어 지금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초반에 2만 5천명까지 쭉쭉쭉 올라갔어요. 아근데 3만 명 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2만 5천명에서 3만 명까지 가는데 18개월이었어요. 18개월. 그동안, 아,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? 어떻게, 이, 그,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? 아,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고민이었어요. 뭐, 댓글로 또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힘을 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홍언니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다섯 분께 홍언니가 개인 레슨을 1회씩 해드리겠습니다. 참여 방법은 이 영상의 댓글로 홍언니한테 레슨은 나는 받아야 되겠다. 그 이유를 적어주시고 끝에 꼭 이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로 연락드릴 거예요. 그러면 홍언니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개인 레슨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운동, 궁금해하는 운동 다 알려드릴게요.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홍원이도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5만 명, 10만 명에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응원, 댓글, 좋아요, 알림 설정 응원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 하겠습니다.